취향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못해서 정말 아쉽더군요 전원주택 처음 입주하면 그냥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좀 살다 보니까 하나 둘 아쉬운 점들이 보이더군요 이번 영상은 그렇게 아쉬운 부분 다섯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공식 주차장이고요 바로 저쪽 도로변이 저희 집 비공식 주차 공간입니다 어때요? 둘다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차량 보호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 비는 물론이고요. 새똥이나 송진가루에도 전혀방법이 없죠? 여기에 차를 보호하고 타고 내릴 때도 좀더 쾌적한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굳이 벙커 주차장이 아니어도 간단한 어닝 정도의 시공으로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집 2층 테라스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좀 작죠? 아니 솔직히 많이 작죠 이렇게 티테이블 하나 놓고 차 한잔 하기엔 좋지만 그 이상은 좀 불편한 게 사실이죠 이곳을요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좀더 바깥으로 연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1층에 썬룸을 두어도 좋겠고요 어쨌거나 실내와 실외의 중간 역할로서 좀더 아늑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하나쯤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요. 보일러실 겸 우리 집 내부 창고입니다. 어때요? 차곡차곡 쌓여진 모습이 마치 테트리스 같죠? 이것도 많이 줄이고 버려서 이 정도죠. 아쉽게도 이곳이 우리 집 유일한 창고 외부에는 따로 없습니다. 전원 생활하면서 을 외부 용품들이 점점 늘어난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외부로 나가기 쉬운 자리에 이렇게 내부 창고 하나쯤 더 있었으면 좋았을 법 싶은데요. 없어서 참 아쉽네요. 아, 외부에 사제 조립식 창고를 두는 건 어떠냐고요? 취향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건물 전체 디자인을 버리고요.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여기가 아이방입니다 그냥 평범하죠? 그래도 명색이 전원주택인데 아이방에 좀더 구조적인 재미를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네요 아이가 원해서 이렇게 벙커 침대를 놓기는 했지만 솔직히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층고를 살짝 높여서 복층으로 만들었다면 아니면 크기를 좀더 넓게 해서 슬라이딩 도어 가벽을 설치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 새로 짓거나 입주하실 때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긴 우리 가족의 메인 거실입니다. 2층이죠. 1층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2층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좀 보세요.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사용하던 벽걸이 에어컨인데요. 저것만으로는 정말 택도 없더군요. 전원주택은 구조상 2층이 훨씬 덥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할 때부터 2층엔 무조건 시스템 에어컨을 넣으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못해서 정말 아쉽더군요. 지금까지 전원주택 짓고 살면서 아쉬웠던 점 다섯 가지였습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주거독립 만세!